무슨 게임을 할까? 몰라. 너안쪽이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무슨 게임 할지나 말해. 넌날 그렇게 죽이고 싶냐? 미안. 여기서 구슬을 던져서 더 벽에 가깝게 멈추는 쪽이 이기는 거야. 어때? 누가 먼저 할까? 네가 먼저 해. 너 뭐하는 거야? 너 뭐하는 짓이냐고 던져 던제야고 너는 여기서 다가 이유거 없어 제주도에 고